미스터트로2 3월 2일 방송 예고입니다. 이번 미스터트로2에서는 중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 2라운드가 공개됩니다. 16명의 트롯 전사들은 라이벌 대결의 치열한 경쟁 모드에서 이제 후눈 모드로 돌아가 찐한 남자들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최수호와 길병민의 용호상박 트롯 신성 2차 대전이 예고됐는데요. 2라운드에 나선 최수호와 길병민은 무대 시작 전 즐겨봅시다,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며 서로를 다독이는가 하면 진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는 감탄을 자아내는 칼각 안무부터 관객석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지게 만든 비장의 골반댄스 그리고 성악과 국악이 절묘하게 조화된 환상하모니까지 역대급 콜라보를 선보입니다. 이어갈 텐데 하는길 어찌하오 모르는데 말해 주니 그대 마음 속으로 잘할 수 있지.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이아잘한 <목소리가> 이런 걸 우리가 원했다고 no. 아왜 웃겨 갖고 있는 걸다 보여드려야겠다 어. 즐겨봅시다 <목소리가> 불사지요 맞은 <목소리가> 모든 걸 담아서 해야겠다 1위 누가 될까요? 아 I'm I'm 정말 잘한다. 불사 재로 공장. 불사 아, 잘했다, 잘했다.